어해안가 쪽에 한명 오네 예전 풍수 사용하도록 유도해주고 아하하 <웃음> 나요 네. 싸가지 싸가지 왼쪽으로 던집니다 그래야지 여기 사용 못하겠다 해독기까지 해돋기, 품어주고 가요 타격하는게 훨씬 더 좋았을라네 이거는 풍수한테 맞자 3개 다 썼으니까. 다들 해주고. 천천히 따라가요. 또 생겼겠다. 안 돼. 다들 와, 이거 안 맞아? 맞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맞으면 약간 좀 곤란하죠. 통통도 돌아온 차이인데. 이거는 내가 못썼다 하하하하, <웃음> 내 모습, 인정. 어. 요즘 클래식에 하도 픽사리가 나가지고. 죽어, 왔나 죽어. 스킬도 못어 아니잖아. 아, 풀렸구나. 아, 왜, 왜 풀림, 이거? 어, 나, 하하하 아, 아, 아, 아. 그 찰나에 그걸로 풀린 거야. 요즘 너무하네. 아.. 가게 안나온다 야 내가 당구야? 응? 적당히 쳐야지 그냥 아.. 또 한대 미친 그 들어갑니다 그냥 아.. 가네. 반대쪽으로 놀았으면 골상에 잡을 수 있었는데 가네. 내려가면 죽어요 어.. 안죽나? 왜 안죽어? 아왜 안죽어? 아.. 아 네일판 망했는데 글러먹었어 누가 누구 앞에 태명이 보이는 것부터가 글러먹은 글러먹은 걸알 수가 있죠 해래도 아무도 안 돌리는 원래 나이아스 골상한테 그렇게 약하지는 않은데 내가 못했더라무 플래시빅 사리가 좀 제일 컸죠 음, 묵고요 2층의 도끼 돌리고 사제가용병이가 구출하겠네요 미는 건 힘들어도 무승부라도 노려보기 위해서 해봅시다 뭐무슨부디겠네 음, 뭐야 아 벽이 야 바위에 박히는 건 도대체 뭐냐 약간 제대로 보고했는데즐빨고고즐겁 아, 자. 지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고, 즐겁 까비 요거는 음. 화제부터 잡을게요 왜냐면 골상이 지금 맨몸이기 때문에 화제부터 잡아야 합니다 음. 블레이시 못썼죠 이거는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그냥 가. 어. 그냥 가서 잡는거 보다 플래시라는 확성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묶고 가는게 더 좋아요 <웃음> 거기다가 재정수비까지 떴으니까 아이고 <웃음> 이거 절대 한건데 아.. 머리가공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 나가겠다 이 까비 뭐냐 이거 에? 아. 에? 아 골상 골상 어디 갔냐? 애들 골상 어디 갔냐? 아 골상 어디 갔어? 아 골상이 어디 갔는데? 근처에 있는데 골상이. 뭐야? 아, 여자 있는데. 없네? 이걸 이긴다고? <웃음> 왜? 왜 이긴 거야? 그, 약간 조심해야 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면, 고개사가 여자6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무는 건 약간 도박이긴 한데 들어간다. 은거는 제가 또 잘하죠. 진짜. <웃음> 이거 왜이긴? 어나 약간 이해 안 돼. <웃음> 내가 했는데도 이해 안 돼. 음 존내 사람들이야.